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7 7 love letter. 생명은 소유의 넉 e 함에 있지 않아 생명은 소유의 v e 함에 있지 않아 누가복음 love l e t t e e r o l e o t e o t t o t v o t o o s e e o e o t t o t v o t o 영어 문장이 있고요 부제 부제를 잡아 봤습니다 요그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요 앞에 문단의 소제목으로 있던 어느 번역본의 소제목 인데요 god knows and cares 짧지만 되게 좋죠 god knows and cares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케어해 주신다 이런 뜻이네요 어 오래간만에 좀 하는 것같고요음 어. 뭐를 할까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막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요 예, 어, 누가복음 12장 15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어떤 부자 바보 어, rich fool 부자 바보에 부자 바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예, 예수님께서 어, 그 부자 바보라고 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 세상에서 지금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더라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는 어, 오늘 제목에 반대죠 소유의 넉넉함만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어, 사람에게 어, 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또 교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뭐 신학 대학원을 마치고 뭐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어 제가 신과 깊은 사랑의 교감이 없을 때에는 자꾸 저에게도 당연히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몇 가지 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홍대 쪽에 작지 않은 이 카페를 인수할 때도 뭐 여기서 그 홍대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어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에게 같이 여행자들과 드리는 예배를 특히 이제 저의 콜링 중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영국, 미국, 유럽권 그제보금화죠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이제는 정말 그런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또 상업화되고 있는 그지역의 어떤 재보그화라고도 하고, 예. 그런 쪽에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그런 일을 또 시키셨던 시기가 있어요, 신께서. 그래서, 어, 여기 보니까 막 프랑스 친구들, 미국 친구들 처음에 지금은 좀 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제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 저기 방문객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카페에 있을 때는 정말 외국인들이 어, 그 영국, 미국, 유럽권, 특히 이 친구들이 손님에 거의 다였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걸 기획했다가 어, 결국에는 코로나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연이 많은 카페예요. 이 카페가. 그래서 어, 좀안 좋은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저의 계획이 그런 좋은 계획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또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제 또 카페 인수했을 때는 뭔가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제가 이전 카페를 그대로 모든 상호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인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간 처음에 인수할 때 저의 동기는 어 여러분이 들으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고 조금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이제 영국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 나가려면 비행기 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내가 자비량을 하려면 좀 수입이 더늘어야 된다 이런 저만의 또 고민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지 않았나 예. <웃음> 제 스스로를 너무나 불구덩이로 제가 끌어들이지 않았나 어그 그러니까 오늘 성경과 관련해서는 어 그리디한 게 이제 탐욕스러운 이거든요 예. 그런 면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너무 욕하지는 마시고요 예. 뭐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 <웃음>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작이 너무 공격적이네요 예.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역공을 하려고 하는 예. 뭐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어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래도 어느 조금 해결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요. 예 그래도 이렇게 막 숨을 깔딱거리고 있었다면 한숨 돌린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만났을 때꼭 맛있는 거라도 사겠습니다. 어처음부터또 옆으로 조금 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음 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결론은 어 코로나라든지 또 카페 원래 그런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인수할 때 기획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려고 했던 그 영국 미국 유럽권 사람들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는 트레이닝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어떤 재테크적인 차원에서 수익을 내고 있느냐 참 그것도 아니고 어 그럼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웃음>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어 인생 공부를 <웃음> 하고 어 오늘, 요즘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좀 많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실 이거를 하게 된 것도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인사이트를 받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고요. 그분 설교를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좋아, 이미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제가 볼때 한국의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본이 되는 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롤 모델이십니다 진짜 예, 저도 어, 참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예. 어, 물론 그분도 뭐 엄청 뭐 사실 그 보니까 뭐 방황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신학교에 가시고 뭐 이런 간증들 들어보시면 되게 인생이 파란만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좀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요. 어, 오늘 소제목이 A person's life is not about having a lot of possessions. 어, 제 얘기를 제 카페 인수와 그 이후의 얘기를 드렸지만 어, 저도 재테크를 한다고, 뭐, 전 사장이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 그런 인수를 결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돈을 굴린다,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뭔가,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뭐, 땅이나 이런데 굉장히 젊은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부에 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신과 사랑에 빠져서 나누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뭔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the more possessions, 더 많은 소유물들을 가져야 내가 더 safer, 더 안전하고 어, 나의 가족이 안전하고 뭐 이것이 거의 불문율이 불문율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그 누가 보면 12장 15절이 들어있는 그 리치 l 이라는 부자 바보 바보 부자 뭐 어떻게 말하든 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하신 이야기도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신께서는 주셨던 생명을 찾아갈 시일이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부자 농부는, 어,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아, 창고를 더 지어야지, 또 뭐, 어, 더큰 창고를 지어야지, 어, 더 많이 저장해 둬야지, 우리 얘기로 하면은 통장 잔고를 더 늘려야지, 뭐, 어, 그렇게 또, 그리고 즐겨야지, 인생을 즐겨야지. 여기서 또, 뭐, live it up. 이 up이 제 강조죠. enjoy yourself. 그러니까, 실컷 즐겨야지. 뭐, 이런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보면은, God said to him, you fool, tonight you will die. you fool. 이 바보야, tonight you will die. 오늘 밤에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좀 공포한 화 같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런 인생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느라 너무너무 바쁘고 이 계획이 너무나 많고 또 이것을 즐기다가 또 어, 모았으니까 즐겨야 되잖아요. 즐기다가 어, 어느 날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뭐, 뭐 음식을 먹다 돌아가시는 분 얘기도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요. 예. 뭐 고독사를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음. 그래서 몇 가지 번역본들 이 부분들을 어 제가 밑에 이렇게 띄어 놓겠습니다 그 중에 더메시지의20 누가 보음 12장 21절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 21절이 예. CV 같은 경우는 This is what happens to people who store up everything for themselves. But, but a r e poor in the sight of God. 모든 것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예, 하나님 보이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뭐 의식했지만 무시하고 이렇게 자신들만을 위해서 모든 걸다 쌓아놓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in the sight of God. 신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네. 너무 비어있다는 거죠. 또 메시지에는 그래서 21절에 That's what happens when you feel you're born. born이 이게 여러분 뭐 헛간이나 아니면은 저기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 self. 여기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with self. 자신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and not with god. 실제 자신의 주인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헛간을 창고를 자기 자신으로 예. 채웠다는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날카로운 신의 지적입니다 음. 어, 제 채널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정말 행복감을 느꼈을 때가 제가 소유가 많았을 때하고 비례하지 않다는 거를 아마 제가 여, 저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체험했던 것을 정말 쉐어한 것이고요 오늘 제가 나루, 나누려는 얘도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유도 아주 많고 <웃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넉넉하고 어, 예, 집도 몇 채씩 있고, 좋은 차도 몇 대씩 있고, 그러면서, 뭐, 행복하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분안 계실 것 같은데, 예. 어, 진짜 제가 오히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돈벌이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잘될 때는 오히려 그런 일이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를 젓느라고 뭐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신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들이라든지 시간을 더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는가? 딱히, 뭐, 반드시 그렇, 그랬다고 얘기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아, 그때 수입이 괜찮았지. 뭐, 이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어, 특히 우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그리고 우리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떠면서는 불행하지 않았나. 왜냐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 수업이 너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약속도 다못 잡고 누가 만나자고 그래도 나 바쁘니까 안 되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보자고 그래도 아들 요즘에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고. 뭐 이해는 해 주시죠. 음, 몸 조심해서 하라고. 근데 뭐 사실 하루 종일 뭐 수업하는 게 저의 상황에서 또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게 행복은 사실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겠지만 어 이제 철 목사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음, 사실 제가 있는 지금 마포구 지역에 제가 저희 집이 망원동이고 카페가 있는 곳이 홍대 상수 합정역 정확히 가운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좀 걸어나가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카페로 갑니다. 카페에 출근을 하는 날 그러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합정역 근처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어,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이, 어, 이제 묻혀있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어, 그런 곳이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를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료되어서 지금도 사실은 기대가 돼요 신께서 어떻게 저를 어, 사용하실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나이 들어서 이제 어 정말 못태신앙이지만 방탕하게 막 술을 즐기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어, 하여간 나이 들어서 신학대학원에 가시고 이 말씀에 의해 따, 따르자면 목사가 되기보다는 어 그냥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기의 결심을 이제 좀 지켜보려고 갔는데 어. 되게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모태신앙인데도 방탕하게 내가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자기가 계속 뭐, 이렇게 기대가 됐다고 그러셨나? 했든가 되게 궁금했, 어 궁금했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와 다를까? 정말 <웃음> 신도원에 가시고, 이제 개척을 하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하여간, 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런, 저도 이제 신대원이나 또 이런 데 보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은 좀더큰 교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조, 좋은 영향력,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어, 그래서 또 인정을 받고, 아주 웃기게 하면 좀 교계에서 뜨고, 이런 마음들이 특히 젊으면 젊은, 뭐, 젊지 않다고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 있어요, 인간이니까. 예. 저도 제가 이제 오늘 교회라는 큰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전도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아, 누가 더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신경전이 있어요. 예. 누가 전임이 될 것이고, 누가 승진할 것이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막 수백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조직이 된 거죠. 뭐 제가 그거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 보니까 음그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게 하나님께 되게 죄송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포기한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뭐 대놓고 임금을 많이 줄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 어, 그렇지만 자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간청하는 교회들에 이분이 하나님께 진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가셔서 교회를 살려놓으시고, 뭐 살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교회에 이제, 예 살렸다는 거는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후임자가 또 와서, 어 그렇게 할수 있기까지 그런 거를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감동을 받은 설교는 오늘 그 이제 그 양화진 거기 외국인 선교사 거기 백 주년 기념관 어~ 거기도 이제 이분이 맡게 되셔서 (13년) 정도를 섬기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맡게 된 얘기도 너무 감동적이고요 왜냐면 참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들 와서 그렇게 했는데도 여력이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이 그 묘지 그 관리하고 이런 거에 지원해 주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그 세워서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관련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철 목사님에게 이걸 해 달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맡아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거절하시고 근데 바로 다시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분은 자기를 정말 뭐 상황이 안 되고 다 거절하고 이래도 자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순종하신 거예요. 되게 훌륭하죠. 그러시고 이제 그 교회가 많이 튼튼해졌죠. 예, 이제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사실 그러면은 또뭐 은퇴할 때또그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제, 말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 퇴직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교회가 커지면 또 조직화 되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강남에 좀 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대우를 놓고, 참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과 교회 교인들 간에 이돈 문제 때문에 예, 목사님은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교인들은 아 그거는 너무 많다 이렇게 참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하고 교인의 갈등이 생기고 또 교인들 간의 사이에 갈등, 갈등도 생기고 뭐 하여튼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뭔가 이거를 꼬투리를 삼는 것 같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물론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이런 갈등이 없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이 그 100주년 교회 13년 동안 이제 그 담임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에서 정말 신선했어요. 어, 제가 진짜 그 지하철에서 제가 강남에서 수업하고 이렇게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어, 제가 진짜 울 뻔했어요. 지하철에서 눈물을 참느라고 어, 이분의 설교 한마디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를 철저히 잊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사실. 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예. 다음에 오실 후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정말 받기 원한다면 오늘부로 나를 잊으라고 어~ 되게 진짜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칼빈급 저한 칼빈이 자기 무덤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아라 이거 거의 참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 사모님하고 평당 10만원짜리를 찾아서 평당 10만원짜리 땅을 찾아서 시골에 가서 말년을 그 시골에 평당 10만원짜리면은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때 서울이 싫어가지고 어 제가 영어 수업이 좀잘 되고 그럴 때저어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땅하고 집을 보러 다니는 아주 잠깐 있었는데 어쨌든 평당 (10만 원짜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두메산골이 아니면 근데 그런 그런대로 가신 것같아요뭐 고창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간 어~ 그런데 이제 가서 음~ 그 마을 사람들 마지막으로 남은 여생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본인의 그 삶이 신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고 이분은 확신을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마지막 설교 이런 거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타 종교인들, 이런 분들조차도 이런 아름다운 삶과 결단을 정말 존경하고 감동해 하고 있더라고요. 아름답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셨구나. 어. 이전에는 술과 사랑에 빠졌었는데 어, 신과 사랑에 빠지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점점 어, 없애라고 이렇게 이분이 얘기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이분이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기억되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잊혀지는, 어, 그런 생명력이, 어, 좀 없을 수 있는 결정들을, 어 생명력이 없을 수 있는 결정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도 12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예. 그니까 참,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분 조용히 이제철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막 고함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조금 조금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삶과 이분의 가르침이 일치하다 보니까 참 생명력이 넘치더라고요 저는 이런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음... 갑자기... 모니터가 꺼졌다가 불린 들어왔네요 예. 어... 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 더큰 건물 더큰 평수의 건물 또는 많은 성도수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큰 교회가 부족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 제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재밌지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피곤하네요. 예. 어...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이 카페 운영은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제가 컨트롤 할수 없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음. 굉장히 좀 살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할까요? 신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순간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옛날에 그, 이런 문제 전혀 없이 하루 종일 수업하고, 하루, 뭐, 그 중간에 또 실컷 탁구 치고, 뭐, 이럴 때하고는 좀 전혀 다른 삶의 어떤 생명력이 있다고 할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음, 최근에 이제 제가 9월 11일이 제 생일이에요. 뭐, 생일날 선물 받으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분 생일을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준 다음에 뭐, 줬으면 기대를 하겠는데, 제 자신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스타일이 한 편이 참 그렇죠. 참 못됐죠, 여러분. 예. 집에서도 제가 둘째 아들인데, 제 첫째 형이나 막내 여동생이 부모님이나 이런 생일을 챙기, 챙겨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예, 호로자식 아닌가요? 예. <웃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생일이라고 하면 그냥 뭐 밥을 가끔 사거나 뭐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뭐이 정도, 예 저희가 저희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친구들 생일도 잘 모르고요. 뭐 단톡방에 뭐 옛날 친구들 누구 축하한다 그런 그냥 저도 그냥 같이 끼워가지고 축하한다 이렇게 그냥 하는 정도지. 근데 좌우지간 제가 요즘에 또 인생에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컨트롤 할수 없는 이런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번 생일을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어 최근 몇 년간의 생일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축하를 받았어요 좀 신기했습니다 어 나는 안 줬는데 왜이 사람들이 나를 챙겨줄까 좀 이런 <웃음> 예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좀 반성도 했고요아 이렇게 챙겨주니까 좋은데 나도 좀 해야 되지 되는데 나도 빨리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어 했어요 그래서 음 옛날 친구들도 몇 명의 친구들이 축하해 주고 어또 제가 설교로 돕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 저한테 뭐 카톡으로 좀 선물 보내잖아요 케이크 선물 권도뭐 보내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좀 너무 고마웠어요 예. 어, 재밌는 일이 뭐냐면, 참 인생이란 게참 신비하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라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꼭 뭐가 많아서, 어, 소유가 많아서 더 느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 신비한 경험을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기 카페 관련해서 종종 얘기하는 우리 특급 알바생이 있잖아요. 홍대미대생. 예. 이 친구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 친구가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저한테. <웃음>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예. 어, 이 친구가 신기하게도 제 생일 앞, 그니까 9월 1일 11일이 저의 생일인데, 이 친구가 9월 10일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신기하네. 뭐, 이렇게 된 건데, 어, 제가 모르면은 뭐, 그냥 당연히 지나갔을 텐데, 지금 계속 들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거의 매니저급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제가 놓치는 것도 챙겨서 일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면 몰랐을까 알고 있는데 축하를 안 해준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져서 아주 잠시 갈등 했다가 아니야 이거는 축하해주고 넘어가야 돼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저도 카톡으로 생일 케이크를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어. 음, 늘 고맙고 우리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잘 만드는 분이 있어서 했다가 어, 밀크림 드셔보셨죠 예. 밀크님이 하여간 그 케이크를 그 아들을 보내서 종류별로 다 사간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얘기도 안하고 그것도 참 에피소드 인데 나중에 또 우리 관련된 거일 때 얘기해 드릴게요 예. 케이크 아마 다 굴러 다녔을 텐데도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뭐 다행이긴 한데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케이크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카톡에 그 카드로 뭐 타이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케이크 케이크를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솔직히 진심을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받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좀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낸 거예요 워낙 인사성이 좋고 착한 친구인데 하여간 뭐좀 길게 보냈어요 근데 요약하면은 자기가 인복이 참 많은 거 같다 어, 사장님까지 나를 챙겨주시고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거 같다 해서 어, 이 정도인가 케이크 하나가 제가 막 이렇게 하여간잘 됐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인데 이렇게 좀 힘이 됐다니 참 이게 선물 작은 케이크 하나가 이렇게 참큰 역할을 하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아,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어 그러면서 또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친구 또 이거 받고 또 부담을 느껴 가지고 하면 어떡하지 또내 생일날 뭘 줄까 고민하면 어떡하지 뭐제 나름대로 그냥 난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러면서 했든 간그 다음날이 또이 친구가 이제 제 생일날이 어떻게 이제 또 일하는 날이라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뭘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셨다고, 뭐, 제가 들께도 무거운 그 양의, 뭐, 사과즙이랑, 뭐, 뭐, 케이크도 갖고 오고, 뭐, 자기도 선물을 사고, 심지어는 편지까지 써갖고, 이제, 뭐, 생일 축하도 해주고, 하여튼간, 저는 좀, 약간, 제가 놀랬어요. 예. 네. 아니, 이렇게까지, 어, 진짜 뭐 고맙다는 한마디로는 조금 했던데 이렇게까지 어좀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와 재밌게 얘기하면은 어야이 카페가 진짜 잘 되는 그 오늘 제목처럼 그그 그 소유가 풍 넉넉한 더 와닿게 얘기하면 매출이 좋은 그런 카페는 아니지만 전 생명력이 넘치는 카페다 이렇게. 예, 요즘에 노사관계 좋지 않은 곳도 많은데 아 우리 노사관계는 참 훈훈하다. 제가 이제 했던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예. 어 그래서 했던간 너무 고마웠죠. 특히 이제 이 친구가 1년 정도 좀 넘게 같이 일했는데 처음에 같이 일을 시작했던 친구들은 다 그만두었거든요. 근데 어 힘든 시기를 어 정말 몇 명분의 일을 하면서 또 어~ 아빠뻘의 나인 저에게 화이팅을 외쳐주면서 이렇게 하여튼간 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간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고맙었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쓴지 뭐 편지는 이제 집에 와서 저한테 선물 줘가지고 뭐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무슨 상품권을 넣나 이런 걸왜 넣었지 이러면서 이런 데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는 있는데 진짜 제가 눈물이 이렇게 가득 고였어요 아,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제가 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도 눈물이 눈물이 참느라 힘들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어, 생명력이 넘치지 않나요 여러분 눈물이 고였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힘든 사연들이 있는 카페인데 그 1년간 고생한 이야기들을 이 친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사실은 모든 일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떻게 이 친구가 계속 있었는데, 어, 그런 거다 기억한다. 어, 사장님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눈에 실빛줄이 터지고, 그런 기억이 선연하다. 이런 어려운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선연하다. 뭐 이러면서, 어, 건강하시고, 운동 꼭 하시라.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전후에도 있고 힘든 시기를 (1년) 이상 같이 하다 보니까 전후에도 있고 뭐 하여튼간 동지에도 있고 어~ 그래서 참좀 특별하게 내용이 와닿았어요 폭풍 감동을 제가 한 거죠 아~ 사실은 어~ 아~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어~ 또 제가 준 거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예, 제가 명색이 사장인데, 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웃음> 그래서 이 친구가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를 줬는데, 선물을 줬어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서 선물을 해줬는데, 정말 또 신기한 거는 정말 이 친구가 필요했던 것들이 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또 저도, 아, 너무 잘 됐다. 예, 이렇게.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어, 마지막 이 얘기입니다 예. 음, 이 친구의 이제 어머니가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예. 어, 엄마하고 뭐 베스트 프렌드라는 얘기를 저한테,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부터 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카페를 오고 싶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저도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은 예, 자기 딸이 이렇게 일년 넘게 일해 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얘기 좀 나오다가 어머니를 한번 초대를 어머니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음~ 나를 잡고 어~ 머니가 학교 조퇴까지 하시고 선생님 <웃음> 나를 잡고 예, 저희가 이제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는 카페인데 이벤트가 없는 날 우리 한번 시커수 다를 떨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한번 뭉쳤는데 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 교육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시라고 <웃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교육철학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좀 힘들게 생활 잘하셨고 자세한 얘기는 잘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신데 예, 돈을 벌라고 알바시키는 게 아니다. 참 멋있죠 어머니가. 예. 그이 친구도 그렇고 이제 딸만 두 명인데 그 언니도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자기는 일부러, 어, 대학교 붙자마자 알바를 막두 개씩 시켰다. 힘든 알바를. 저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고 인생을 배우라고. 예. 어려운 일이 있다는 그런 걸. 그래서 이분이, 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면서도 되게 감사해요. 자기는 이렇게 세팅이 딱 돼가지고 편하, 편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런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친구가 예, 제 건강에 대해서도 딸처럼 고민을 해주고 하여간 어, 고민하면서 도전하고 이렇게 많이 뭔가 할수 일을 이렇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가 아니라 예,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카페에서 일하는 게 자기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웃음>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어. 자기는 돈을 주고라도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고. 어,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영어에 like father like son 부전 자전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 like mother like daughter. 그러니까 엄마 같은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이제 카페에 그 전화 이제 그 친구나 대부분 이제 좀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인테리어나 이런 데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걸 본인이 해결하시겠다고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해야 되는데 저희가 층고가 4m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나 저나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3m 이상을 못 올라가는데 3m도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 3m 올라가 무서워요. 근데 이분은 본인은 시골에살 자랐기 때문에 4미터를 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마 조만간 오셔서 그걸 하지 않을까 진짜 가능성이 높은 예, 막 사진을 찍으면서 저거 저거는 제가 만들 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했던간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 오늘 주제대로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생명력이 넘치는 예.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1년간 들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제가 이런 카페 얘기들도 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어 신께서 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저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붙들어오셨다는 거 여러분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제가 이 카페를 인수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을 그, 정말, 어, 그 알바생이나 작은 일을 자기 일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예, 그렇게 또 엄마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도우려는 그 훌륭한 교육 철학을 가지신 교감 선생님, 어머님. 예좀 친해지면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신께서 보내주신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뛰는 것에 기쁨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어, 또 그것과 무관한 이런 생명력이 어, 이분들을 볼때참 신기하다 어, 감사하다 그리고 어, 사람이 인생이 참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이 인생의 생명 이고 추억이고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쓴제 아, Love is the Answer 라는 영어 관련 책인데 이걸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어, 사장님 왜 사랑이라는 그런 컨셉을 이렇게 생,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는 안 다니시고 성당을 이제 나이롱으로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아,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웃음> 근데 아, 본인들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또 신과 사랑에 빠진 저의 테스티모니 간증이라고 그러죠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원천은 뭐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히 사랑하기 원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약점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이 변했고 어, 영원히 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열심히 듣더라고요 두 명이 <웃음> <웃음> 뭐 이도 전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서로 격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 나중에는 좀 웃겼어요. 예. 두 명이 거의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웃음> 헤어질 쯤에는 어 의견이 좀 갈려서 두 명이 서로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 어머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 우리 우리 알바생 우리 친구 얘기,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계속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스스로가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어쨌든 좀재밌었고요뭐 후속편이 나중에 나오면은 제가 이제 쉐어 할수 있는 부분은 쉐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신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사랑에 나의 섰던 동작이지만 나의 모든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나 또 우리 알바생 그 친구 어, 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나의 현재 나의 근처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예.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 이 세상을 언젠가 우리가 떠나겠죠 그 후에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또그 엄청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호사를 누리는 것이 신과 사랑에 빠진 인간들의 행복한 운명이 아닐까 이것이 저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계속 Keep praying for me And keep praying for my um, cafe. Thank you for listening.